안녕하세요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7일인데요. 어저께 11월 26일날 양정 1구역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닥 1층부터 전층을 다 조합원이 가져간 그런 평형도 있었고요 어뭐 8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층 이상을 놓고 어 추첨을 한 그런 평형도 있었습니다 요게 어 전체 양정 1구역의 그 배치도 인데요 어 그동안은 예사로 이렇게 보고 계시던 그런 이 배치도들이 동 호수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뽑은 동은 1조건은 방해가 없는지 앞집에서 생활 침범이 되는 그런 거리는 아닌지 어, 뭐 어떤 뭐 편리시설은 가까이 있는지 뭐 전철은 가까운지 학교는 어떤지 이제 구체적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어, 그런 그걸 오늘은 큰 조감도를 표현놓고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게 어, 양정 1전체 모양인데요. 어, 여기가 양정 3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렇게 예. 어, 선이 꺼져 있죠. 가해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자리로 양정 3구역이 들어설 거고요 여기는 아마 잔잔한 주택들이 그대로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양쪽 구역에 다안 들어간 그런 주택들이 좀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학교는 아직 최종 그런 결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체는 그리고 양정역이 여기 있죠 전철역 1호선 <웃음> 양정역이 여기, 여기 있구요 어, 단지는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 여기가 3단지 요런 그걸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2276 세대를 지은 그런 단지고요 어, 자이랑 SK 포스코 이렇게 3사가 같이 큰소시엄으로 시공을 한 그런 단지가 양정 1구역입니다. 전철 1호선 권역이다 보니 여기 3코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시청역이죠. 각종 관공서 군단이 다 밀집되어 있는 시청역이 있고요. 어, 이쪽으로 이제 한코스를 가면 어, 부전역이 있는데 부전역까지는 환승 없이 요 양정에서 한코스만 타고 가면 어, 부산에 또 허파와 같은 그런 시민공원을 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또 있는 곳이 또 양정 1구역이기도 합니다 어, 요 전체 단지를 놓고 어, 좀 세부적으로 내가 뽑은 그 동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어, 3단지 인데요 잠깐만요 1단지 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1단지 입니다 어, 1단지는 <웃음> 아까 여기가 도로라 그랬죠. 어, NS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꼭지점 쪽이 어, 정남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꼭지점이. 그러니까 NS가 이렇게 어, 되는 거죠. 이렇게. 요쪽이 이제 NN입니다. N 북쪽. 여기가 S. S.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 이쪽이 동속이고, 동쪽이고, 동서, 남, 북, 요렇게 되겠죠. <웃음> 먼저, 큰평수 100타입은 여기 101동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전체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여기 하부 걸린 시설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상가가 들어설 자리겠죠. 로드 상가입니다. 1단지에는 상가가 2층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드 상가가 되고, 여기 하부 부대 복리 시설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단지별로 커뮤니티가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여기는 101동이나 102동은, 뭐, 10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슬리퍼 끌고 바로 커뮤니티를 갈수 있는 그런 입지에 이런 1단지의 커뮤니티가 들어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걸린 상가가 여기 주르륵 있고, 그럼 전철이 이제 요쪽에, 요로 가면 전철이죠. 어, 전철이 가깝고, 그리고 바로 도로에서부터 연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평지입니다. 1단지는. 2단지와 3단지는 1단지에서 올라가는 고그 단차만큼은 조금 위쪽으로 걷긴 걸어야 되는데 길을 따라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단지 안으로 해서 들어가면 단지는 또 단차 작업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편편하게 실내 조경도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어, 길 건너서 이제 2단지와 3단, 3단지를 올라가면 되겠죠. 우리가 입지를, 아유, 어느 단지가 입지가 좋은 거야? 그거를 확실하게 잘 모를 때는 그냥 분양가가 가장 높은 순으로 입지가 좋은 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제 이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1, 2, 3, 4단지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2단지와 4단지의 조합은 분양가는 4천 정도 갭이 났었고요. 8, 4 타입 기준으로. 어, 그, 요두 개의 1, 3단지는 평균에 근접했던 그런 단지였습니다. 어, 여기가 전설이 있었죠, 거기는. 그리고 가장 평지였고, 어, 이것처럼, 어, 입지를, 어, 내 시선으로 잘 판단을 못할 때는 가장 전문가가 분양 가격으로, 가격으로 이미 그걸 매겨놨어요. 그왜 1단지가 8, 4가 3천이나 높지? 이러면 그 3천 정도 차이만큼의 어떤 입지를 좋은 곳으로 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 저한테 제가 사드렸던 분이, 어, 여기에 굉장히 고층이 되신 분이 계세요, 요 자리에. NS가 아까 요렇게 돼 있다 했죠. 요쪽이 남쪽입니다, 요, 요 방향이. 요거는 동남향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백 타입은 이제 남서향이 되고, 시리 타입도 남서향이 됩니다. 양정산부역이 요 멀리에 요렇게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청수가 23층 높이라서, 어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고, 도로가 또 있고, 또 아파트가 바싹 붙어 들어서는 거 아니니까, 또요 거리가 있고 하면, 뭐, 일조권은 거의 방해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뭐, 멀리 내다보는 그 조망권이라 해야 됩니까? 그건 청이, 여기가 23층이니까, 한 25층 이상 올라가면 그런 조만권까지도 확보되는 전철 가깝고 평지고 조만권이 확보되는 그런 층이 될것 같고요. 일조건 방해는 거의 없습니다. 요, 요쪽 방향은. 어, 그리고 103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남서향이죠.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어, 마찬가지로 일조건은 다 거의, 거의 다 방해가 없습니다. 커뮤니티 이쪽으로 와서 사용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 104동 같은 경우도 어, 72타입과 84타입이 있는데 72타입은 동남향, 요 남서향이죠 다아바람치는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어, 이 관리사무소는 여기 있네요 하부경로당이랑 관리사무소가 어,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주 이용할 거는 주로 커뮤니티에 있는 사우나라든지 뭐 골프연습장 그런 운동시설 그런 게 주력 커뮤니티겠죠 그러면 여기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1단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네, 여긴 2단지입니다 2단지는 한번 보시면 여긴 동의 개수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214동까지니까 14개의 동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데 없는게 들어있는 것은 여기 기퉁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이단지에만 있는 또 시설이기도 합니다 어린이공원이 조금의 걸린이 더 보태어져 있고요그 다음에 선컨광장 되있는데 요거는 아마 좀 낯설어서 요 용어를 물어봤더니 어, 지하에까지 햇빛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뭐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근데 활용도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도 이제 걸린시설은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죠 어, 백타입이 여기 돼 있고 컴 평수 백타입 인근에 다 하부부대시설이 자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걸린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주로 아마 요 위쪽에 들어서는 걸린 시설은 바로 여기가 병원이거든요? 동의어려원이 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 걸린에는 약국들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요이 단지 위쪽에 요 걸린 시설에는. 그러니까 잔잔한 어떤 생필, 생활 밀착형 그런 걸린을 찾으려면, 이제 밑에 하부 걸린으로 내려오셔야죠. 여기 로드로 이렇게 쭉또 걸린 상가가 들어서거든요. 요 자리까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상가는 이단지 상가는 그렇습니다. 단지 안이 꽤 넓기 때문에 이 걸린을 이용하시려고 하면 이제 위쪽에 이렇 계신 분들은 조금 밑으로 걸어왔다가 갔다가 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어, 단지 어떤 배치도를 보면 여기 있는 이 72b 타입 그리고 여기 있는 84a와 84b 타입 210동에 84a b 211동에 72타입 그리고, 어, 2 1 2동의 72타입. 어, 요런 것. 그 다음에 2 0 4동의 84B타입. 2 0 5동의 72B타입. 요런 거는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84C타입 한동. 요것도 배치도가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동서향 아니면, 동남향 아니면, 어, 남서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 가운데 있는 요런 동 같은 경우에는, 음, 잠깐만요. 어, 가운데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 옛날에 지은 그런 아파트 구조들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동이 들어서 있고, 옛날에 11자형으로 이렇게 지었죠. 그러다가 용적률을 높이느라고 이렇게 네모형으로 들어서 있는 단지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들어서 있는 데는 설사 요 방향이 정남향이라 해도, 밑에 저층, 중층 이하는 이런 종일 해도 안 되는 그런 구조들이 꽤 있습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을 살펴보시면 그 이러다 보니 요즘은 이렇게를 배치를 안 하고 기본적으로 보통 갈매기형으로 이렇게 동서, 동남, 남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죠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이렇던지 여기서 좀더 용적률을 높게 막 주상복합 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Y자처럼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모자리로 들어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매기 형처럼 들어서 있는 그런 경우에 어일 조건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일 조건이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건축 승인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단지 가운데 이렇게 있다 해도 이렇게 예각 이거 둔각이랍니까 예각 둔각 어 요런 각도와 뭐 요런 요런 각도 이렇게 놓고 볼때 다들 일 조건은 방이 없는 각도로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다 괜찮습니다 요도 마찬가지 방향이 요쪽으로 다 보거든요 전부 이쪽 방향입니다 거실 방향이 거실 뷰가 요쪽 방향입니다 전부 이쪽이 남쪽이니까 요 위쪽이 요쪽이 정남이거든요 어, 요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도로는 어, 오른쪽 옆에가 어, 그니까 계속 쭉 가면 요 옆에가 KCC가 있어요 양정이고요좀더 가면 골드포레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들은 어 차들이 제법 다니고 할또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요 도로들이 추출입구인지 이쪽으로 들어 추출입구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치상에는 차는 단한 대도 어 들어가질 않는 그런 그겁니다. 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돼 있고 여기 아까 하부 부대복리 시설이 돼 있는데 이 단지에만 들어서는 부대복리 시설이 또 있거든요. 단지가 이건 제일 큰데, 그 이단지 입지를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단지 안에서는, 그나마 아요 밑에 있는 동들이 전철이 조금 더 가깝고, 뭐 학교를 양정초로 다 간다 하면, 요 뒤쪽은 학교가 조금 가장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해요. 양동초를 가게 되면 이단지가 학교가 좀 가장 가까이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양동초는 안 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뭐다 양정초를 가든지 아니면 학교 부지를 정말로 협의가 잘 돼서 초품화 수준으로 학교가 들어서든지 뭐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양정초를 가게 될것 같으면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의 거리가 조금 있고 그리고 전철과도 세개 단지 중에서는 거리가 가장 좀 멀리 있는 그런 구역이죠. 그래도 단지 동이 가장 또 많기 때문에 이 안에 다른 구역에는 없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또 있는데 그 커뮤니티를 아직 최종 확정이 된건 아니지만 뭐 어떤 커뮤니티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가를 잠깐 보면 잠깐만요 커뮤니티 시설로 어, 계획들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단지인데요. 어, 단지에 어, 1단지, 2단지, 3단지를 놓고 볼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제 어떤 그런 커뮤니티는 뭐 골프 연습장, 그다음 히트니스 센터, 이거 뭐 헬스장 이런 거겠죠. 운동하는 거. 히트니스 센터, 그 다음에 도서관, 여기가 있어요. 어, 도서관, 뭐, 주민 라운지, 독서실, 샤워시설, 마음스 스테이션, 뭐, 경로당, 어, 보육시설, 뭐, 주민 운동시설, 이런건 어린이 놀이터, 탁구장. 탁구장은 3단지는 없네요. 1, 2단지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어, 것까지는 각 거의 단지별로 다 있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쓰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 뭐, 샤워실이죠, 그죠? 아, 그히트니스 골프 연습장,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단지에만 있는 게 아까 어린이공원 보셨죠? 그 기팅에 있던 거. 어린이공원. 그 어, 게스트룸, 선, 큰 관장, 광장. 티하우스, 휴게데크. 요거는, 휴게데크는 1단지에도 있네요. 어, 3단지는 휴게데크가 없습니다. 근린이 가장 조금 그래도 조금 덜 배치된 게3단지고요 가장 많이 배치된 게 2단지인데, 1단지와 비교하면, 어린이공원이야. 뭐, 어린이 뭐 커뮤니티라기 보다. 그럼 게스트룸, 성컴 광장도 크게 용도를 모르겠고요. 티하우스와 게스트룸 요 정도가 이단지에 배치되어 있는데 혹시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그건 아마 이단지에 건립이 되겠죠.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단지를 또 잠깐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3단지 거든요 3단지는 전철이 요 301동 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양정 3부역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전철이 가깝죠 전철은 301동 302동 에서 가는게 가장 가깝습니다 전철은 그렇습니다. 아까 NS는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요쪽이 남쪽이에요. 남.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렇게 놓고 보면, 남서, 동남, 전부 요런 방향인데, 어, 요, 이제 남서 방향은, 음, 쭉 요렇게 시선이, 뭐, 여기가 혹시 학교 부지를 학교가 들어서지 않고 만약에 매각을 해서, 여기에 또뭐큰 어중간한, 뭐 도시형 뭐 생활 주택이라든지 어중간한 사람들이 사가가서 여기 뭐 희한한 걸 얄구진 걸 짓게 되면 방해를 받을 수 있고 그냥 학교 부지를 잘 살려서 뭐 하다못해 교육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여긴 연구소망이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요 자리가. 어 그리고 여기는 어 1033동에 요쪽이 아마 1호 라인일 거예요. 요 1호 라인도 동간간습이 거의 없이 쭉 앞에 터여 있죠. 저길 건너 멀리 이단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해는 이쪽에서 요리로 넘어가잖아요. 동남향,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니까 어, 오전에 들 해는 전혀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요 라인 정도는 어, 요 그림자 정도가 조금은 방해가, 약간은 방해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도 뭐 오후 한낮을 해 넘어오면 어뭐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일조건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긴 또 오전해인데 이 오전해는 저층은 모르겠어요 혹시 영향이 있으려나 음, 여기도 뭐 오전해니까 거의 방해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여긴 약간 방해가 꽤 있겠네요 이 타입은 좀꽤 방해가 있겠습니다 각이 이렇게 밖에 안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볼 거거든요 요 라인이 조금 그러네요. 그 외에는 뭐, 요도 전혀 일조권 방이 없고, 여기도 뭐, 다 터여있고, 여기는 그 커뮤니티가 이쪽에 있습니다. 304동에 가장 가까이. 요 동은 전체가 7, 2타입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어, 여기도 뭐, 거의 다 터여있습니다. 학교 쪽이네요. 양정고등학교 쪽. 304동도 거의 연구소망이겠습니다 청이 높으면 뭐, 멀리 산도 보이겠고요. 가까이에는 학교 조망이라서 가리는 게 없는. 304동 7위 타입도 어, 굉장히 앞에 가리는 거 없이 괜찮습니다. <웃음> 3단지는 그러니까 양정 1구역은 조합은 분양 가격을 놓고 보면 아까 1단지가 평균보다는 한 2단지보다는 3천이 더 높아요. 분양가가. 그 다음 높은 분양가가 3단지예요 3단지가 그 다음 가격이고요. 요거는 평균보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설명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단지 가격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하던 거그 평균 정도의 분양가가 세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게 평균 정도의 분양가가 2단지가 지니고 있고요. 1단지가 더 가장 높고, 그 다음 3단지, 2단지, 이런 식으로 조합은 분양가는 배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조합은 분양가 잠깐 한번 볼까요? 빠르게 잠깐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에서부터 뒤로 제가 한번 넘겨봐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101동이거든요. 101동 101동 금액을 한번 보시면 어, 요 밑에 7,2타입과 101동은 100타입이 있습니다. 요 100타입의 금액은 100타입도 2단지 213동보다는 여기 원래는 평균이 4억 200이었거든요. 조합원의 평균 분양가가 그것보다는 한 2000, 2000에서 한 2500정도가 1단지 1 0 1동의 100타입이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7,2타입도 한 2000원 더 높아요. 평균보다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102동입니다. 102동의 어, 84타입이 102동의 84타입 금액이 가장 높아요. 분양가 중에서 102동이 이게 84타입이에요. 금액이 3억 8,115만원입니다. 381,150 평균은 3억 5,354만원 정도였어요. 이 정도가 높죠 금액이 입지를 그만큼 더 좋게 본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뭐 입지 나쁜데 가격 더 매겨놨다가는 용납이 안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뭘잘 모른다 그러면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를 그 다음에 요건 72타입이고 84타입인데요 103동입니다 102동보다는 가장 고가가 한돈 천만원은 더 작죠 103동은 요 예? 같은 1단지 안에서도 한돈 천만원에 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104동, 104동에 8 그냥 우선 막 간편하게 84타입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84타입은 3억 6,300, 103동보다 또한700 정도는 더 작습니다, 그죠? R R 기준으로 102동과 비교하면 뭐 한2 0 0 0 정도 더 작죠? 뭐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 단지입니다. 2 단지의 59타입이 원래 이거는 2 단지 어 어, 2단지 오구 타입 요 금액 한번 보시고요 1단지 오구가 얼마였죠? 잠깐만요 1단지 오구는 2억 8천 7백 9 0 이었네요 2억 8천 9백 7 0 2단지는 2억 8천 9백 2억 7천 100 이니까 한천한 8백 정도 좀산편이고요 203동은 46타입입니다. 46타입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단지 금액입니다. 이단지 금액은 84타입 기준으로 3억 6천 3백 204동 3억 6천 3백이고요. 그 다음에 205동 204동보다는 205동이 또 약간은 좀 저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6동은 5구 타입들이네요. 206동 7, 2억 7천 4백 그리고 207동에 오구 2억 7천 100 아래쪽에 있을수록 가격이 조금씩 더 세다는 뜻입니다. 그럼 208동은 청이 뭐 가장 높은 층이라도 3억 5천 6백 거의 평균에 근접하는 금액이죠. 208동은 그럼 209동 3억 5천 6백 여기 도뭐 평균에 근접합니다. 그럼 210동 210동 1호라인은 정남향입니다. 3억 6천 3백 약간 더 위에인데도 가격이 약간 더 세죠? 아까 요 동보다 이건 지금 3억 6천 3백인데 209동 3억 5천 6백이었어요. 그렇죠 208동 3억 5천 6백이었어요. 요것보다는 210동에 1호라인 정남향이 3억 6천 3백 한 7백 정도 더 비쌉니다. 같은 청을 비교하면 211동 8,4 타입은 3억 5천 2백 요건 아까 210동 보다 좀더또천한4 0 정도 싸죠 그러니까 이게 입지를 말하는 거예요2 12동 여기는 뭐 5구 타입이 2억 6천 6백 7,2 타입은 3억 1 8 0 0 7,2 타입이 밑에 아까 2단지하고 비교하면 한 2천 정도가 저렴하죠 그럼 213동에 여기 100타입이 있는데 요 100타입은 같은 백 타입이지만 이 고층이라 해도 아까 앞에 거 저층보다 훨씬 더 가격이 낮습니다. 4억 800 정도 수준이에요. 금액이 4억 800입니다. 아까 앞에는 4억 2천 뭐800뭐 이런 금액이었는데 갭이 조금 있죠. 이게 1층부터 다 조합원이 가져갔거든요. 여기 1층은 3억 7천 25만원입니다. 요거는 8사 타입. 그 밑에 아까 1단지에 3억 8천 몇백 하던 그 84타입보다 100타입인데도 가격이 더 저렴하네요 분양가가 그리고 필로티입니다 전부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은 또 1천여 필로티를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이 싸면 산 대로 그렇게 또형성돼가 그래 하면 되죠 분양가 뭐 저렴하게 주면 덜준 만큼 또 세입 안 되겠습니까 일단지의 가장 고층과 비교하면 한 5,1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5,6천 차이 납니다. 분양가가. 분양가만 같은 타입인데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여기 84타입은 어, 84A타입 같은 경우에 35,200 평균입니다.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 214동 그 다음, 3 0 3단지입니다. 3단지는 거의 평균입니다. 35,630. 아까 2단지에, 어, 이 3단지 여기, 301동 요 금액이, 아까 210동, 정, 정남향 금액 그보다 더 쌉니다. 그죠? 3단지인데도, 그렇죠? 전 단지 전체 그 금액은, 아까 1단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3단지, 그 다음 2단지였는데, 어, 3단지가 요더 높은 입지에 배치는 되어있지만 여기에 301동 분양가 보다는 2단지에 정남향으로 있던 84A 210동 그게 얘가 더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 단지별로 위치에 따라 해놔 놓은게 아니고 요 라인별 어떤 그 가치에 맞춰서 조합은 분양가들이 책정이 되어있는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예 302동은, 여 8,4가 없습니다. 그죠? 5구가 2억 7,100 정도 수준이고요. 303동, 이것도 평균에 그냥 건접합니다. 303동은 아까 앞에, 어, 학교 앞에 뭐, 다른 거 희한한 것만 뭐, 누가 사갖고 짓지만 않는다 하면, 앞에 연구조망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전철도 가깝지만, 이 분양 가격은, 요렇게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게 356,605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그 다음에 또 예. 304동 304동은 84타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아, 이 단지 안에서는 어디가 제일 괜찮은 거야? 이럴 때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물론 어, 가장 로얄 RR을 이렇게 주는 그게 성향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한 그걸로 측정돼 있는 것은 요 분양 가격이 그 입지들을 한 차례 걸러 줍니다. 이런 어, 걸 건접해 가지고 이제 안에 다 단지들이 걸리니며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학교가 들었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면 이제 학교는 양정초를 다갈 것이고요. 양정, 요, 상부역까지 다 합해서 양정초를 갈 것이라, 그건 좀 과밀이 되지 않겠나, 좀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현재는 요 길이 양정상부역과 사이에 요 길이 굉장히 좁은데, 요게 24m 도로로 길이 넓어지네요. 넓어지다가 위에 가서는 그냥 15m입니다. 이 길이. 이것도 희한하네요. 한 9m 정도. 차선 하나가 보통 3m입니까? 위에 올라가면 차선이 한 3개 차선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요 위에는 21m 도로로 이렇게 어, 다니는 그런 구역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 재개발은, 어디든, 뭐, 입지가 뭐, 약간은 선호하는 거에 따라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입지만큼 가격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가격 약간 사게 주고, 뭐, 또 약간 전철에 더 걸어도 되고, 뭐,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또 커뮤니티의 장점들이 있고 해서, 어, 뭐 일부러 운동하느라고 뭐 계단도 걷고 하는데 <웃음> 그쵸? 좋은 어, 청 원하는 동다 뽑으시기를 바라고요 어, 워낙 제가 뽑은 동이 어떻습니까?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오늘은 그냥 제 주관적인 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요 참고하시라고 그냥 올려드렸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